이폐 스스로 숨을 쉴까요? 운동을 어떤, 어떻게 숨을 쉴까요? 심장으로 고이있으면 숨을 쉬죠. 폐 스스로의 폐 자체가 근육이 있어서 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폐는 그야말로 이 공기주머니, 꽈리만 분, 분포했고 얘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이 갈비뼈가 늘어났다가 늘어났다. 그것데 그거는 이 횡격막. 횡격막이 횡막숨쉴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면서 얘는 그냥 벌려주고 줄여주고만 하면 은이 안에 있는 그 주머니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공기가 둘락날락 하는 거죠. 그래서 모호흡 환자들이 이 숨이, 멈췄는, 숨이 멈춘 상태에서 이 호흡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숨이 안 들어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횡경막을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서 이폐 공기를 더 담으려고 하는 이 활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숨은 거졌고 얘는 폐는 점점 막그 공간을 늘리고 그러면 이 보압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 높, 높아진 복압이 이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위가 이렇게 눌리면서 위 식도 역류가 생기고 또는 방광이 약한 사람은 방광 이약박되면서 어, 갑자기 소변이 많았고 그래서 방광이 이만큼 차야 소변이 멀은걸 느끼는데 눌려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소변 이만큼은 센서가 벌써 여기서 딱다버리니까 조금밖에 안 차는데도.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새벽에 깨는, 깨서 는깨 소변을 가는 이유들이 이보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간 빈용, 자주 소변을 보고 온 사람들이 비뇨기과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비뇨기과에서도 별게 없는데 자꾸 그렇다 그러면 소변을 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서 많아지잖아요. 잠에 질도 떨어지고 자꾸 깨서 이제 소변도 보러 가고, 근데 소변도 보러 가도 충분한 원래 방광이 찾던그 양만큼 소변을 하는 게지금밖에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호흡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크죠.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이 전신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뇌로 바로 올려주는 대동맥이 아까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 그니까 뇌, 이 뒷목을 따라서 가는 게 있고, 여기 앞쪽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니까 뇌로 가는 혈관은 동맥은 두 개로써, 어, 이제 그, 최대치로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 뒷목이 굳으면, 혈관도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경추가 안 좋은 사람들이 긴장을 목이 뻣뻣해지고 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이런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 또 하나는 이 심장의 관상동맥은 심장에서 다른 데로 돌아서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얘는 직접적으로 얘한테 바로 심장한테 꾸어주는 이 관장 동맥은 바로 심장에서 바로 나와서 얘한테 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뿜어져 나오는 이 혈액에 산소 양에 굉장히 민감, 민감한 민감 영향을 받죠. 뇌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게 심장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심장을 좀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될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딸려. 그러니까 얘가 장기간에 무흡증 환자는 결국은 심장이 지쳐갖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일찍 탈이 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자다가 말고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고 뇌경색이 올수있는게잘 때, 잘 때는 모든 기관이 다 이완이 돼 있잖아요. 느슨해진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심장에, 아, 그 혈관에 혈전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느슨해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고 그 혈액 공급을 위해서 심장 자체를 수축을 하거든요. 자다가 말고 갑자기. 그럴 때더 떨어지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혈전이 붙을 거률 그리고 왜이 혈관에 그 상처가 생기고 손상이 되느냐. 이완이 되어서 충분하게 회복이 되는 시간을 못 갖고 자는 동안에 또 계속 그이 고혈압 상태. 심장이 수축되고 심장이 빨리 뜨고 하는 이 상, 상태가 어, 회복될 시간이 없이 계속 24시간 지속이 돼버리면 심장뿐만이 아니고 혈관도 빨리 모아져 버리는 거요 그래서 손상이 일어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조절해서 혈전이 안 생기게 하고 뭐, 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